안녕하세요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입니다 6 2 Second Love Letter 낮아지는 영광 낮아지는 영광 요즘에 어떻게 제가 제목을 잡다 보니까 이렇게 어, 언뜻 들었을 때는 좀 상식적이지 않게 들릴 수 있는 역설적인 제목들을 많이 잡고 있는데요 제가 아주 의도한 것은 아니고요 말씀을 이제 핵심 영어 성경 문장을 보면서 음맥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잡힌 제목입니다. 이 역설적인 제목 속에서 물론 고민하면서 제가 정했겠죠. 어, 제목 속에 굉장히 또 어, 깊은 신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린도우서 4장 12절 어, 같이 외웠으면 좋겠는 것을 모를 이 2nd Corinthians 고린도우서 4장에서 할까, 역시 고민을 좀 했는데요. 어,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요거가 굉장히 또, 우리 역설적인 제목을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장 12절 CV 버전에 보면, 요런 부분이 있습니다. Death is working in us, but life is working in you. Death is working in us, but life is working in you. 이런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죠. 죽음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서 여기서 복수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문맥적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생명이 역시 일을 하고 있다. 워크가 어, 이렇게 사람이 아닌 조일 때는 사람이 아닌 조로 상당히 많이 쓰이죠. 영어가 사람 조와 사람이 아닌 조가 5 0 5 0 정도일 정도로 한국어와 다르게 굉장히 많이 어, 사람이 아닌 주어가 활용된다는 거 영어의 특징인데요 그래서 월크가 그런 사람이 아닌 주어가 되면 뭐 효과가 있다든지 약발이 먹힌다든지 예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음. 낮아지는 영광 참 역설적이고 신비로운 제목인데요 음 오늘 이 고린도서 사장을 쭉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최근 최근에 제가 어 어떤 유튜브에서 뭐 TV PD 수첩인가 그런 데 방영한 것 같은데 최근뿐만 아니라 사실 음 소위 이제 빅 네임스라고 하죠. 굉장히 유명한 빅 네임스 큰 이름들, 어 한국 교회의 유명한 대형 메가처치라고 하죠. 초대형 교회들의 이름만 교회에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이름만 얘기하면 다 많이 들어본 직한 유명, 유명한 목사님들이 어떤 스캔들이라든지 성적이, 성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재산, 횡령이겠죠. 어떻게 보면 교회 현금을 그런 문제들이라든지 또는 세습 교회를 어 자기 아들에게 세습한다든지 이런 일들로 굉장히 교회 안뿐만 아니라 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어 알게 되는 그런 뉴스 같은데 어떤 법적인 문제까지 이제 비화되어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어 씁쓸하죠. 예, 그래서 많은 제가 이제 젊은이들 학생들 얘기를 해보면 교회 안 다니는 분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은 사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 뭐그 사람들이 다 맞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어 방금 처음에 얘기했던 어 유명한 교회의 리더인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잘한다는 그런 교회 리더들조차 너무나 어 그런 타락한 일반 세상의 조직계 리더들 지탄받고 욕먹고 벌을 받고 또는 벌을 안 받을지라도 굉장히 이렇게 레이블링 된다 그러죠 꼬리표가 붙어져 있는 어 그런 사람들 세상의 리더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굳이 내가 교회에 갈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저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고요 예.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어 그들의 그런 신념을 제가 이제 쉽게 어떤 말 한두 마디로 어떤 논리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그 14장에서도 지금 음, 그런더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과 그런 거짓 리더들을 비교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 리더들 우리가 cv 버전 많이 보죠 그리고 또 메세지 그두 가지 현대 구호체 영어성경 버전 보고 있잖아요 계속 거기 보면은 뭐 keep secret keep secret 그러니까 비밀을 지킨다 그러니까 비밀이 많다 이게 뭔가 했든 간좀 구린 구석이 있는 거죠 또 manipulate behind the scenes란 표현이랍니다. manipulation 이란 단어 굉장히 좋지 않은 단어죠. 단어죠. 조작하는 거죠. 뭔가를, 예. 그러니까 사람 뒤에서 manipulate behind the scenes. behind, 우리 behind story 라고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behind the scenes story죠. 정확한 영어 표현은. 그래서 제 배우에서 뭔가를 조작하는, 정직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또 메시지에서는 wear masks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wear masks and play games 이런 표현.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많이 착용하고 다니는데 여기서는 약간 비유적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진짜 얼굴을 가린다는 거죠. wear masks. 예, 거짓 리더들이 이제 표면과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어떻게 보면. 반면에 이제 사도바울은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모든 것이 오픈되어 있다. 영어로 하면 out. 인디 오픈이에요. 아 e 인디 오픈.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제가 밑에 이거 그 CV하고 더 메시지를 띄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speak only the truth. 나는 speak only the truth. 사실만을 이야기한다. 이런 주장을 사도 바울이 구린도우서 사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음. 교회 우리 다니신 분들은 고린도우서 사장도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 설교도 들으시고, 직접 읽으시기도 하셨을 텐데, 어, 뭐, 교회 안다니는 분들이 저는 이걸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들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어, 그 CEV에 오면 고린도우서 사장의 몇절인가요? 음, 네, 4절 CEV 기준으로, 사절에 보면 the God who rules this world has blinded the minds of unbelievers. the God who rules this world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악한 신, 어떤 신을 진짜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죠. has blinded the minds, minds 마음들을 blind가 여러분 가려버리는 거잖아요. blind처럼 어, 그러니까 unbelievers,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blinded 해버렸어요. blinded, blind를 쳐버렸어요. 예. 그래서 they cannot see the light, which is the good news about our glorious Christ. 어, 그래서 이제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the light, 진정한 빛을 볼 수가 없는데, 그 빛이 뭐라고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which is the good news about our glorious Christ. 우리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소식이 곧그 빛이에요. 예.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또 메시지에 보면 또 인상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음, 메시지에 보면 어, 그 best picture 가 신의 아들이 신을 알수 있는 best, the best picture를 준다. 가장 어, 가장 확실한 좋은 우리한테 어떤 사진을 그림을 보여준다 이런 표현도 나왔던 것 같아요 음네 그리고 cv 기준으로 원래는 처음에 제가 4장 6절에 있는 부분을 오늘 저는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 거기 보면 God commanded light to shine in the dark 이 표현이 참 좋았어요 신께서 commanded 뭐 코만도 뭐 그런 영어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명령 사령관이도뜻는데 commanded 신께서 명령 하셨다 빛이 비추도록 light to shine in the dark의 어둠 가운데서 신이 빛이 있으라 뭐이 어둠의 빛이 생겼잖아요 참 그것도 참 신비로운 순간이었겠죠 예. 그 다음 이어지는 게 Now God is shining in our hearts to let you know that His glory is seen in Jesus Christ 어 그렇게 빛이 있으라 명령하셨던 신께서 이번에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비추고 계신다는 거죠 God is shining in our hearts 여러분이 알수 있도록 to let you know that his glory is seen. 그분의 영광이 보여지는데 누구 안에서요? In Jesus Christ.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지도록 이제 그 빛을 비추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신의 유일한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은 또 그의 졸개들, 그런 악한 어떤 잡신, 귀신 세력들은 계속해서 진정한 빛을 보지 못하도록 글라인드 눈을 정말 가려버린다는 거죠 음, 이 그런데 오늘 제목이 낮아지는 영광이잖아요 이게 무슨 영광이 있는가 여러분 그 아마 감을 잡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신의 유일한 아들인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빛을 진정한 빛을 보여주신다고 어, 보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의 그빛 그분의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의 아들이 이땅에 살았던 그 영광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정말 낮아지는 영광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신의 아들이 만약에 높아지는 영광을 취하기로 하셨다면 절대로 여러분 말구유에서 가난한 그 부부 어, 부부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겠죠. 예. 당시에 최고의 어, 제국이었던 로마의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야지 높아지는 영광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어, 그래서 신의 영광은 굉장히 낮아지는 영광이었고 음, 궁극적으로는 음,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영광이었어요. 참 이게 아이라닉합니다. 참 역설적이에요. 근데 물론 죽음에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3일 만에 다시 죽음에서 예, 살아나는 그 영광 부활의 영광을 또 여기까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어, 그렇지만 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이 달아, 다시 살아나시기 전까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사실은 죽으셔야 했잖아요 누구보다 억울하고 누구보다 고통스러운 죽음을 아무 죄가 없으신 신의 아들께서 이제 당하셔야 했는데 얼마나 억울하셨겠어요 예 음~ 소위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이~ 낮아지는 영광이 대신 죽어주는 영광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모든 순간에 이것을 기억하려고 발버둥 쳐야겠고,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모든 그 먼저 구원받은, 어, 떤그 신을 쫓아간 팔로워스, 뭐, 성도들이라고도 하죠. 그들이나 어떤 천사들이나 이 그, 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던 신의 아들에게 이 신비로운 이 영광을 노래하고 영원히 노래하고 영원히 칭찬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요한계시록에 발견이 된다는 것이죠. 어~ 너무나 사실 신비로운 것입니다. 저도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이것을 다 이해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 경이로운 부분입니다. 근데 이 사실이 경이롭게 느껴지지 않을 때 이 사실이 지식적으로 그냥 머리를 스치고 지나갈 때 어, 우리는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아까 제가 도입 부분에 어떤 말씀드렸던 어 그런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꾸 이제 높아지는 영광을 세상의 리더들, 세상의 뭐 리더뿐만 아니라 팔로월도 마찬가지고요 예. 세상에서 영광은 당연히 높아져야 되잖아요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야지 영광을 더 받잖아요 예. 어...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모두가 자기가 더 성김받고 사랑받기만 원할 때 누군가 정말 묵묵히 먼저 섬겨주고 사랑해주는 모습을 볼때 우리 사실 충격을 받게 돼요 신선한 충격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예, 그런 존재는 정말 빛날 수밖에 없죠. 가장 이제 그러셨던 존재가 가장 높은 존재셨던 신의 아들로 오신 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렇게 우리한테 어떤 세런 익셈프, 예를 아주 세팅을, 예를딱 보여주신 거고요. 예. 신의 아들의 이 땅에서 영광을 얻는 방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낮아지는 영광, 이 역설적인 대신 죽어주는 영광인데 그를 팔로우, 쫓았던 당시의 디어파스 사도들이나 또그 사도, 사도들의 사도그 전에 뭐 디사이펄스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들의 삶도 사실은 들여다보면 이 고린도우서를 쓴 사도바울은 말할 것도 없이 사실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도바울은 당대 지식인이었고 권력자였고 분명히 당시의 기준에서 여유가, 돈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진짜 신의 아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사실 180도 바뀐 거죠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신과의 사랑에 저와 비교할 수 없이 빠져버린 거죠 사도바울이 그래서 신의 이 놀라운 어, 대신 죽어주는 이 낮아지는 영광의 매료가 된 거예요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거기에 아주 재밌게 얘기하면 휩쓸려서 이렇게 끌려다닌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의 선택이었고 그의 그 희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아간 좁은 길을 조아간 사도 바울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또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고린도우서를 읽으면서 또 마음속에 감동을 받고 우리 도전을 받고 사실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현 시대의 크리스천의 모습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고 권리만을 주장하고 건물을 과시하고 조직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머릿수를 과시하고 또 우리가 영광받기를 세상에 이러한 것들로 요구하고 은연중에 그렇게 될때 성경에 나오는 표현을 빌자면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서 버림받는다는 것이죠 어둠이 가, 가득한 세상하고 다르지 않은 빛이, 빛을 주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어둠을 발견하는 조직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거죠 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사실은 이 제가 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생각을 하고 녹음하려다 시간이 부족해서 지금 하는 것인데요 실제 교회 역사를 보면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빅네임스 신께서 선택해서 사용하는 빅네임스들이 있어요 리더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저도 젊었을 때는 그런 분들에게 되게 초점을 맞추고 아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도 막 켈빈처럼, 존 켈빈처럼 유명한 조직신학자가 됐으면 좋겠다 어, 아니면 빌리 그레이엄처럼 유명한 이벤젤리스트라고 그러죠 복음 설교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했어요 예, 어더 많이 쓰임 받는 것 같으니까 사실 그러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분명히 어떤 불쏘시개가 되고 예, 총매가 되고 뭐 마중물이 되고 의 트리거 촉발하기는 트리거 방아쇠 역할이 된 것은 맞지만, 어 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지는 그 이야기는 단 하나예요. 오늘 말씀드린 그이 세상을 만드신 신의 하나님의 낮아진 영광, 우리를 사랑해서 대신 죽어진 죽어주신 그 희생 희생의 영광, 그것들을 뭐 좌한 빈 같은 경우는 조직 신학 조직 신학이라는 학문으로 잘 정리한 것이고요 예, 기독교 강해 어, 강요죠 강요. 저도 한때 그거를 끼고 살았는데 어쨌든 음, 우리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뭐 북한의 평양에 가서 복음 집회를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런 놀랍게 이제 사용을 하실 하셨던 복음설교자인데. 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냉철하게 생각해보면 그분들의 그런 통해서 증거된 그런 메시지를 듣고 기꺼이 결단하고 기, 기쁘게 자신의 인생을 신께 맡겼던 수많은 사람들 평범한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예, 사실은 예, 어그 그러니까 교회사의 그런 유명한 이름이 남지 않았지만 이 신의 낮아진 영광, 이 복음, 깊은 소식을 믿고 그 인생을 묵묵하게 남들의 어떤 인정도 별로 없이 어떤 주목받는 영광도 없이 묵묵히 낮아지는 영광을 실천한 성경의 히브리서 표현을 빌자면 구름같이 허다한 평범한 팔로워스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이 신의 낮아진 영광의 지식이, 메시지가, 굿뉴스가 제 전해져 왔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음.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음. 저는 아까 이제 처음 교회 소위 빅네임스 유명한 메가 초대형 교회 목사님들의 어떤 안타까운 이어지는 소식들에 대해서 이제 세상이 더 빨리 교회 등을 돌리고 있는 예, 절망적인 상황을 말씀드렸는데요. 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경에 나온 교회의 리더는 또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예, 크리스천의 본질은 리더된 자가 먼저 이 신의 낮아진 영광 대신 죽어주는 영광을 실천하는 데 있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더가 되기를 주의해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신께서 이런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내가 기꺼이 할수 없다면 사실은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본인뿐만 아니라 성경 예수님 표현을 들자면 소경 인도자가 되어서 많은 이들을 쉽게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멀어지게 만들어서 어 절망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겠죠. 예. 어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면서 제가 오늘 떠올랐던 제 과거 이제 제모 교회는 반포 신반포 교회라는 이제 지역의 한 중형 교회 정도 교회였는데. 어 솔직히 이제 그때 여러 스타일의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계셨어요. 시간이 지나도 이제 아좀 저에게 좋은 기억을 뭐 대부분 좋은 기억이지만 예. 이제 떠올랐던 분이 이제 조남이 안건상 목사님이라는 분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우리 밀크님 당연히 아실 것이고 또 우리 이것을 듣는 제가 알기로 당시 교회 동기들이 몇 명은 있거든요. 아마 반가운 이름,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은 되게 인격자셨고, 예. 카리스마를 빙자해서 학생들에게 상처주는 목회자들도 간혹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분은 그런 스타일이 전혀 아니셨어요, 사실. 예. 어, 그니까 제가 중학교, 때, 하여간, 뭐, 청년부 때도 한동안 이제 담당 목사님을 하시고 중등부 때도 계셨던 것 같은데 지금 잠깐 시간이 오래돼서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이분이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예 고등학교 영어교사도 하시고 굉장히 나름 지적인 분이셨는데 예 이분이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미국의 플로시 학대학원의 성경과 선교라는 그런 과목의 교수님으로 계시더라고요 너무 잘 어울리세요 예. 말씀을 되게 사모하는 분이셨고 또 전공이 영어, 영문학을 영 전공 또 하셔서 학부 때 하셔서 영어 또 이제 하실텐데 이제 선교를 아프리카로 동부아프리카 예, 쪽에 계시다가 현재는 이제 학생들을 가리키는 성경과 선교라는 과목의 교수로 Fuller t h e o l o g 에서 재직 중이다. 제가 하여튼간 언제 만난 적이 있는데 이제 교회를 제가 그 고야, 저희 고향 교회를 저희가 자란 어린 시절 교회에 떠난 뒤에도 제가 다니는 신학교에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또 만나서 식사라도 하고 싶은 목사님 지금 교수님이시네요. 교수님이십니다. 이분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 이분이 그 선교를 떠나기 전에 그 청년이었던, 대학생이었던 저를 포함해서 당시의 그 대학부 학생들에게 설교 중에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선교를 떠나기로 했을 때, 어려운 결정이셨을 거 아니에요. 예, 선교라는 게, 아프리카 선교 가는 게 여러분 아무나 하겠습니까? 저도 솔직히 못갈것 같아요. 저는 저는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아프리카를 제외시켜 주시옵소서, 중국을 제외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씩 제낄 것 같은데, 오늘 목사님이 예, 좀 까무잡잡하셨지만 되게 깔끔하고 이런 이미지신데 이제 아프리카를 가신다는 게 당신의 그 대학생들에게도 굉장히 신선한 도전과 충격이었습니다. 예. 어,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이제 혼자일 것 같았는데 선교사 가기로 결정했을 때 외로운 결정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길을 걷다 보니까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는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더 보이더라. 그래서 덜 외롭더라. 이런 얘기 갑자기 오늘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 모르겠어요. 누태가 된 것인지 하여간 이 말이 굉장히 오래전에 하신 얘기인데 제 마음속에 남았다가 오늘 생각이 났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뭐더 해석을 제가 하고 싶진 않고요 오늘도 뭐 이야기를 낮아지는 영광에 대해서 예, 좀좀 짧게 알고 는데 벌써 뭐 26분이 지났네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신과 사랑에 빠진 존재들이라면 이 신비로운 영광, 낮아지는 영광. 대신 죽어 주는 영광. 이 여기에 굉장한 신비가 있습니다. 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 보면 이런 근뉴스를 이런 영원히 달린 기쁜 소식. 이걸 약간 보물 트레이라고또 비유를 했는데 우리의 우리를 클레이저스 그런 향고성이 질그릇이라고 나와 있던 것 같은데 예. 그 클레이가 여러분 진흙이잖아요 예. 진흙, jars가 여러분 예. 그릇 같은 거잖아요 진흙 그릇 같은 예. 깨지기 쉬운 거죠 우리는 너무나 약하지만 이트레저 자체는 너무나 막강합니다 이 자체가 신비인데 음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이런 신비로운 영광, 낮아지는 영광을 실천하도록 생각날 때 진심으로 짧더라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